진짜 이게 다예요 다른 키를 누, 어? 내가 지금 키를 눌러서 시점이 바뀐 거니? C키를 누르니까, 내, 내 모습을 볼수 있네. 에? Q키를 누르니까, 어? 이상해! 얘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? 아! 아! 아!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티 s 브라싱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. 말 그대로 이빨을 닦는 시뮬레이터인데 태그가 공포가 달려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. 이빨을 닦는데 뭔가 일이 생기겠죠? 단돈 500원. 원래 정가는 1,100원인데 50% 세일해서 550원에 스팀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약간 기대는 안 되는데, 이내 이빨이에요? 위는 뭐야, 요거? 내 머리야? 야, 근데 화장실 타일 되게 리얼하다. <웃음> 거울에 내가 있고. 좌클릭을 하면 이빨을 닦네요? 아니, 근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? 난 분명히 왼팔로 닦고있는데 왜 거울에 내 모습은 오른손으로 닦고있지? 아 갑자기 약간 무서워졌어. 아 뭔가 뭔일이 날것 같기는 한데 세면대도 되게 리얼하다. 아니 내 눈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있길래 내 머리와 입, 입을 볼수 있는거죠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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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계속 q 를 누르고 있는데 q 를 누를 때마다 애가 이상해지는데? 어야 왜이래? 캠킹거 아니죠? 장난? 그 와중에 이빨 닦고 있네? 아 약간 무서운데? 오! 더이상 사람의 형태가 아니야 다시 해봅시다 아니 제작진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게임을 만들었대? P를 누르니까 메, ESC 눌렀을때랑 똑같은 메뉴가 나오고요 키를 좀 찾아야되냐? 아... 드래그로 시점을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네요 어, 약간 무서운데. 아, 니뭐 얼,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 거야, 이거. 뭐 정도라는 게 없어, <웃음> 무서우니까 뒷모습이나 보면서 이빨 닦읍시다. 칫솔질 한 백만번 하면 되나? 덜덜덜덜덜덜덜덜 왜 앞니만 닦아좀 앞에, 옆에도 닦고 볼 안에다가 좀 칫솔 좀 집어넣고 그래봐 잇몸 다 상하겠다 이렇게 같은 데만 긁어대면 이빨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어, 린이들은 이빨 잘 닦나 모르겠다 딴건 몰라도 칫솔질 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래야 나이 들었을 때돈 많이 안 깨지지 이빨이 진짜 왼손으로 이 닦는데 거울은 오른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포인가? 아야 나 무서워서 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무서워서 헤드폰을 좀 빼고 할게요 <웃음> 아니 이게 Q키를 한번 누르니까 얘가 이상해져 어! 뭐야 깜짝이야 오 사람 튀어나와 거울에서 뭐야? 거울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굉장히... 태연한 태어난... 미안해요... 어어! 어 미친! 어디까지 떨어져? 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야?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어 깜짝이야 뭐야 이게 어나 움직일 수 있어! 이상태로 안녕, 똥쓰레기야. 너의, 어, 불불불불 불, 불, 불. 너의, 와, 이동속도 개 빨라. 너의 칫솔이, 너의 이빨을 너무 오랫동안 닦아서 우리가 너를 엿 먹이러 찾아왔어. 빨리 도망쳐. 어, 칫솔이 불 뿜으면서 나한테 쫓아와요. 불 붙으니까 이상한 소리 낸다, 얘가. 아나 낑겼어 어떡해 아니 도대체가 나어디있어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거지 아나 왜이래 상태 아까 뭐뭐뭐 뭐, 뭐 누르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? 겁장치 같다 <웃음> 이거 탭! 탭을 누르면 기도한대요 으아 아눈 <웃음> 나가 다시 펑펑펑 좋아. 이제 움직일 수 있어. 오 점프가 돼요. 어, 원래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, 내가 지금 위로 올라왔거든. 뭐야 얜? 옆에 켄타우로스가 있네. 아, 아, 밑으로 떨어진다. 안 돼! 걸쳤어. 더 떨어져야 되는데에 계속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 칫솔에 세개로 짜잔 아니 아까는 부금이 시끄럽게 있었는데 지금은 왜부금이 없냐? 조용하니 좋네 이번엔 조용하게 하자 자, 어디에다가 기도를 해야되는거야? 여기에서? 아, 애들이 다 이리로 오는데? 아 이게 키가 안 먹혀요! 난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탭키를 누르면은 그냥 메뉴가 사라지고 아니 뭔 소린가 했더니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불타는 소리구나 하고 시끄러워랑, 여기다 기도. 기도가 안 돼. 뭐야, 이 하, 하얀 빛은? 아무것도 아니고. 기도하고 싶어. 기도 해줘 기도할래 어? 나 불에 좀데었더니 외형이 이상해졌어요 그냥 맵 밖으로 빠져나가자 이거 지옥이다 안녕 여러분~~~ 저는 속세와 이... 이 그지같은 게임을 뒤로하고 자유의 몸이 될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~~